안녕하세요. 크라잉너트의 이상면이라고 합니다. 음 와, 벌써 GT1000 쓴 지도 꽤 됐죠. 그거를 메인으로 쓰고 있다가 좀더 컴팩트하게 어떻게 하면 갖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한 끝에 g t 1 0 코어가 나왔다길래 한번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겸사겸사 다른 악기들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마요네즈 기타예요 마요네즈처럼 고소한 기타인데 고소해요. 아 맛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폴란드 동구 유럽에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쪽은 약간 헤비메탈, 데스메탈, 쓰리시메탈이 강세죠. 헤비메탈 하는 아저씨들 생기건 무섭게 생겨도 마음은 되게 목수같이 비단결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가 되게 평평해가지고 축조하기 너무 좋습니다. 막 속주 막 이런 플레이를 주력으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나무결을 잘 살리고 카빙 이런 거 되게 동구유럽이 그런 쪽이 굉장하거든요 딱 그런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지금 봅니다 오 사운드는 뭐 장난 아니까 룩셈물크 이거 안해도다 아시는 마샬 JCM 800인데 JCM 900, JCM 2000 나오기 전에 이게 80년대 막캔롤 머신이라고 할수 있죠. 페스티벌에서는 뮤지션 말고는 대부분 연습실이나 레코딩 스튜디오나 방에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딱 맞게 나온 척하지만 사실 이것도 엄청 커요. 원래는 풀이 30와트고 5와트로 떨어뜨리는데 지금 마스터볼링 3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올 정도예요. 이게 딱그 마이킹 했을 때 소리 예쁘게 들어오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 레코딩을 많이 해봤는데 큰 앰프에서 그 마이킹을 했을 때 마이크 자체도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좀 노이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더 프리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제시형 800 원래 사운드 아는데 다르지 않을까. 근데 비슷해요. <웃음> 좋아요. 완전 저도 이거 다오면 살라고요. 그, 그럼 이제 g t 1 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g t 1 0을 만져보신 분들은 대번에 아실 거예요 거의 다 동일하고요 추가 사항은 베이스 이펙터가 들어가고 뭐. 몇 가지 기타 이펙터도 추가되고 이 터치와우나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좀 해볼게요 저도 좀서툴러가지고좀 느릴 것 같은데 와우 페달 <웃음> 지키 천에서 추가된 저기가 있어요. 크라이와우 70년대 스타일 와우 데크, 베이스 와우 그리고 컴프 <목소리> 네, 컴프. 그거 f, FX가 f 4개가 있고요 동일하게 다, 다 있어요. 페이저, 플랜저, 피치시프터, 기타 등등. 제가 주로 쓰는 건데, 익스프레션 페달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링 모듈레이션이나 에스밴드나 그런 것들을 재밌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 세팅하려면 이렇게 메뉴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어사인 해서, 여기서 소스를 넣고 어디에 할당을 해서 레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걸 정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빨리하기는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연결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S밴드에 지금 트리거를 익스페션 2에 연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하면 페달 연결해서 you mm -hmm. 을 연결해서 플레이하는 거를 음악에 넣으면 너무 다양해가지고 밴드 멤버들한테 좀 혼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실험해 보세요. 그다음에 인풋에 마셜 JCM 800 드라이브를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드라이브랑 앰프 시뮬레이 저는 안 쓰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데 갔는데 앰프가 없거나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럴 때 임시방편으로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여기 있는 앰프랑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게 지금까지 사운드 중에 제일 좋았다라는 분기를 <웃음> <웃음> <그런 웃음> <덜 웃음> 들은 적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을 판단하에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있고 볼륨 페달 딜레이도. 동일하게 딜레이 4개를 컨트롤 따로 가능하고 마스터 딜레이는 다른 딜레이로 연결해서 쓸수 있고 그다음에 코러스 리버브 어,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하, 사실 이거를 페달보드에 붙여가지고 이펙터를 같이 다니고 그, 그런 것도 충분한데 저는 요새 드라이브 이펙터를 안 쓰고 헤드만 갖고 다니거든요. 거기 있는 드라이브만 쓰는데 요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공간계로 요거 하나만 딱 들고 가서 다 해결이 될수 있거든요. 그거 너무 좋아요. <웃음> 룩셈부르크 가끔 혼자 놀때 이렇게 놀아요. 리버스 딜레이 좋아고요. 이 오, 오버톤. 어저 로터리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스페이션 페달 연결해 가지고 느렸다 빨랐다 조정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은 좀 별로. 아, 터치 와우. 리스트는 이거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의 비둘기야라는 노래에서 삼도 화음 짜는 걸로 자주 써요. 휴머나이죠 R E O A U 혼자 놀, 놀기 옥타브 오, 옥타브 베이스 <목소리>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할인할 때꼭 사요. 지금까지 크라인러트 이상명이었습니다.